이건 넘어간거 아니냐고. 여람, 응? 너 핸드폰 갖고 와봐. 여권? 에코? 응. 왜? 여람이 핸드폰 갖고 일로 와봐. 응, 응. 엄마, 내 핸드폰. 어, 어. 너 핸드폰 여기 있네. 일로 와. 앉아봐. 여람아, 응? 아빠가 오늘 응.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응. 누가 싫어요를 눌렀어. 어. 어. 근데 <웃음> 혹시나. <웃음> 어 우리 예람이가 저번에 그런 적이 있잖아. 어? 미안. 혹시 또 우리 예람이가 눌렀나? 핸드폰 한번만 보자. 아 잠깐만. 어? 아 잠깐만. 예가 봐, 뭐 영상 켜봐. 새로운 거? 어, 마지막에 올린 거 하나만 보자. 핸드어 <웃음> 웃지 말고, <웃음> <웃음> 핸드폰 내놔봐. 내 네. 갖고 와, 야얘 자꾸 있어. 너너 너 지금 최고 용의자야. <웃음> 뭐야? 너 여기 다싫어요왜 눌렀어? 어? 왜 눌렀냐고? 앤눌렸나 봐. 너 이거 말고 저 뒤에 있는 거 싫어요도 아빠 거다 네가 누른 거지? 아니. 진짜 아니야? 응. 아 눌렀어. 또 누른 거 있어? 몰라. 이거 말고 또 누른 적 있어 없어? 눌른 너무... 적이 <웃음> 모른다고가 <오> <웃음> 너 지금 눌렀다 잡혔잖아. 몰어 싫어요. 내내 <웃음> 마음대로. 눌러? 내, 어, 마음대로 어. 내 마음대로 할 거야. 그러면 아빠도 아빠 마음대로 네 핸드폰 해지시켜 버린다. 요금 안내 준다. 음. 좋아요 눌러. 음. 눌렀어? 응. 음. 너한 번만 더 싫어요 누르다 걸리면 핸드폰 해지시켜 버릴 거야. 응. 음. 알았어? 봐봐. 너한 번만 더 눌러. 어이가 없